자, 여러분 이제 조로 보세요. 상대 팀의 인카랑 로저 빼면 사실 까다로운 건 없거든요. 진짜 이거 날라 나닙니다. 날라 나냐? 아, 오타가 조금 까다로운데.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렛츠고 제가 이쪽 능선 잡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 이게 개꿀이거든요 진짜 내 목표는 1킬입니다 카모살이 전혀 무섭지 않죠? 이거 보세요 미쳤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미친, 미친 거 아니 진짜 크레이지 모드예요 B플러스라 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진정한 삽캐리가 여기 있는거지 아 BGM 안 껐다 아 이거 안돌겠다 아 힘들 먹었네. 씨. 자 레일리아 씨. 아. 나하고 한 붙겠다는 거야? 아저타한데 가야겠다. 아 지금 우타 나가기 전에 이거 붙였네. 아 까비 까비. 어디서 여기서 까브로 밀집 모자 샹크스가 씨아 지기 전에 가운데 지켜야겠네요. 원 도착 한번 가겠습니다. 자 로저 내 친구 로저. 임마 어어 뭐야 저게 언제 뺏겼어 아, 이거 뭐냐, 이거. 아 뭐야 이거 아킥신반네 뭐야 이거